Face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arm to love and excel. Thank you for w 그립. 평소에 말할 때는 코로 말을 해서 네. 소리가 들어가요 음.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아. 이제 약간 가슴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은 음. 약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소리가 음. 그리고 평소에 말할 때 호흡을 안 해요 아. 그래서 아. 아침마다 예, 선생님께서 여, 영상 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면 한한 한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아져요 어, 한 시간만? 한 시간 정도 근데 이제 다시 되면 또 다시 코로 말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싶었죠 이거 알고 올까요? 오소리 10여마리가 도쿄의 한 대학 캠퍼스에 살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앉아서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아네이렇는벌써 서시고 편하게 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라고 제가 요청드리자마자 들이마시면서 네. 가슴이 들려요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아 배로 네. 네 얘는 정말 가만히 한숨 먼저 쉬어보세요 후 그쵸? 그럼 떨어졌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배만 내밀으세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나서 허밍할게요. 음. 지금 되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숨 들이마시고. 네. 이 과정이 항상 중요해요. 네. 왜냐면 내가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한숨을 쉬면 내가 숨을 압박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네 그냥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세요 뭔가 의식하지 말고 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걸 왜 하라고 하냐면 네. 우리 숨은요 신체에 의해서 네. 자동으로 들어오고 네. 자동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네.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넘쳐서 팔이 터지지 않죠? 네 어. 그다음에 막 너무 안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네. 일정하게 일정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게 그 압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가 일정한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말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숨을 가득 들이마시겠죠 그럼 그 패턴을 내가 깬 거예요 아 인위적으로 뭔가를 그쵸? 행동하기 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말을 많이 할 거니까 네.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 정도만 말하면 좋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숨을 다 쓰려고 더 내려와요 음. 그러면 더전에는안 썼던 그 압력을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음. 폐의 압력을. 내가 말을 다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는 거예요. 음.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번에는 입을 벌릴 거요어 어... 앞에 뭐 발상해 볼게요. 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얘는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배에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도 자꾸 목에 힘을 맞아요. 주거든요. 아 어... 이건 목에 힘을 준 거예요. 네. 아 어... 이게 배에 힘을 음... 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음... 어... 개는 힘. 이제 세번 반복할 거예요. 네. 음. <웃음> 지금 네 이런 목소리도 좋아요. 내가 소리를 낼때 아까 전에 힘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소리를 내보니까 아 뭔가 편안하게는 나와. 네. 근데 에너지가 없어 보죠. 음. 근데 그 에너지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 네.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음. 목에 힘을 주면 이 공기가 나오는 공간이 좁혀져요.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힘을 엄청 줬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넓혀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요만큼 요 공기로 엄청 세게 나오던 공기가 이만큼 벌어진 공간을 통해서 나오면 얘네가 네. 약해지겠죠?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약한 소리가 나온 건데 네. 여기서 공기를 아까 전에 제가 배를 눌렀죠? 네. 공기 양을 많이 보내버리면 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조여서 얘를 강하게 만들면 안 되고 소리를 배를 조여서? 어, 그렇죠 배를 조여서 네, <웃음> 배를 알겠습니다. 조여볼까요? 배를 조여 있습니다. 자, <웃음> <좋아요>? 자, 이완. <웃음> 전체 배만 내밀고. 아... 아, 힘들어가자 목이 네, 힘들 어것 같으면은 네. 목을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풀어줘. 매일을 아 힘을 주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나요? 어 아니요 긴장과 이완이 계속돼야죠. 어. 왜냐하면 아까 제가 펌프질이라고 네. 말씀을 주었잖아요. 네. 펌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들어가 음... 안 들어가죠. 네. 이완해 주고 네. 다시 펌프질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들어가줘야 음... 되거든. 요 근데 이거를 1 음절씩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네. 나중에는 내가 굳이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음.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자연스럽게 압력이 조절되듯이 내가 이 압력 조절되는 양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음. 그 전에는 난이 정도만 그냥 평소에는 이 정도만 숨이 들어 오고 나가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가 써지는 거죠 음. 자연스럽게 음. 음. 이해했습니다 <웃음> 약간 그 허스키한 보이스가 있어요 그 목소리 자체도 사실은 목에 살짝 힘을 줘서 그렇거든요 아 허스키한 목소리인 네. 네. 아... 그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공기를 좀 많이 안 보냈을 때, 음... 음, 그런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이완을 좀 시켜주고, 네. 내가 호흡을 계속 매뱉어주는 그런 소리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러면, 끝에서 살까요? 네. 네. 네. <웃음>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